드립. 안녕하세요. 투모로마의 지게들입니다. 뭐 먹고 싶다고 했지? 크리스피 오크입니다 와! 와, 와 소리 봐. 크리스피. 어, 아, 육즙 봐. 와, 엄청 두꺼워. <목소리> 육즙이 어떻게 <목소리> 아, 이러지? 여기 진짜 제대로다. <목소리> <우와>. 최고다, 최고. <목소리> 어, 저 찍고 있죠? 아, 디캠이에요. <목소리> 직캠이래 요 네, 네, 네, 네. 먹캠, 어, 저 제가 잘하죠 먹캠이 와 머리캠? 응. 아니, <웃음> 아 저기는 김이 다왜안 오세요? 배고파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나 봐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예한 사람당 몇 덩이 먹을 수 있어, 말해봐 만점이요몇 덩이 <웃음> 먹을수 <먹어볼> 있어요? <웃음> 오늘 첫 끼예요, 첫끼 오케이! Okay. <웃음> <웃음> 우와, 와우 이거는 여, 이거 는 우리가 제작한 오겹살이요 녹차 먹은 되지요. 대박. 우와. 와! 와! 포하자 오늘 이거 진짜 니들 위해서 진짜 앉아 앉아 앉아 우 와, 대박이다. 앉아 앉아. 우와, 진짜 와,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미쳤다. 어떡해? 그럼 아, 처음 먹어 봐요. 이거 먹 포차 한번 딱때릴려 <웃음> 와, 대박이다. 와, 시겠다 대박. 한번 가볼게. 요와서 갑니다. 와. 와. 와. 회장님, 푸짐하게 올려주셔요 그래요? 푸짐하게 올려주세요. 대박이다. 야, 오늘 기가 막힌다. 와, 소리. 이 정도니까 약간 시냇물 소리가 난다. <웃음> 그지? 약간 포커스, 풋풋수, 포커스로 네, 풋풋 소리가 네. 나는 거아니요 야, 계곡이다. 황을 또 입혀줘야지. 아, 허브인가요? 야, 아이고. 노즈마리. 와, 노즈마리. 와, 와 냄새 대박. 와, 와 냄새. 마늘 장을좀 입혀야지. 아 국물이죠. 국물이죠 마늘. <웃음> 미쳤다. 나 저렇게 먹는 거 처음이야. 뭐라? 와 와. 대박이야. <웃음> 어떡해. 아, 설렌다. 와, 우리 중에 재일 먹었는데? 진짜 최고다. 어, 와, 또 최고죠? Oh 이 y 너무 아름답다. 그러니까. 와, 곱다, 고아, 와. 와, 야. 다들 일어난 것 봐. <웃음> 와. <웃음> <웃음> 뭔가 미역해 마냥, 이렇게. 아니, 보면. 이거, 이게 손으로 찍어도 <웃음> 맛있을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지금. 크리스피? 크리스피! 크리스피! <웃음> 오케이! 크리스피, 크리스피! 크리스피! 크리스피! 크리스피! 크리스피! 크리스피! 크리스피! 크리스피! 크리스피! 이야, 미쳤다, 미쳤다. 와, 여기가 진짜 역대급 비주얼이다. 와, 미쳤다.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병이롭다. 그러니까. 여기 색깔이 절대 나오지. 그러니까. 아 와, 크리스피 와, 와와와와와저 그냥 통으로 하나 먹고 싶다. 잡고 뜯으면 니 그러니까 잡고 뜯고, 뜯고 싶즙 장난 아니겠는데? 와 대박스 와 진짜 머박이다. 갑자기 급속도로 더워프기 시작했어. 아유 크리스피 크리스피 오와와와 크리스피 와, 와. 크리스피 잘 익혔다. 오늘 진짜 밤새도록 먹고 와도 되는 거예요. 야 와. 와. 죽인다 죽인다. 와, 진짜 두껍다. 와. 와, 저 탱탱한 것 봐. 우 와. 아, 이건, 이건 제대로 된 거지, 제대로 된거 아, 배고파. 딴 데서 오겹살 먹으면 이제 실망할 것 같아. 그러니까. 어, 뭐야. 어, 이거, 포도주스잖아. 배가 고파서 그러지. 어, 일단, 감사합니다. 네. 소스 좀 나눠주고 <웃음> 배가 많이 고픈가 봐. 네. 네. 아, 아 아직 한 끼도 안 먹어서. 네. 잠깐, 이거 회장님 거 보고 있어. 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오고. 어 천천히 갔다 오고. 와우. 와우. 와우. 어, 뭐야? 뭐예요? 회장님 화장실 가다가 응 음. 회장님 금고를 하나 아 아니, 그건 아, 안전해 그건 어? 어왜아 뭔가요? 아니 서방이 뭐예요? 없잖아요 <웃음> 뭔가요? 이거 우리 사랑하는 님한테 주려고 귀한 거여 어, 아, 아, 아. 딱 1년에 한번 나는 거와 언박싱 해봐 언박싱 <웃음> 야, 리더 제가 할게 습니다 아, 수분이가 수근이근어 뭐야? 어? 어 뭐야? <웃음> 뭐야 포장이 몇 개야 아 뭐야 귀한, 귀한 거요! 야 너, 너가, 너가... 설 해산물?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요렇게 어, 금짝이야 어, 깜짝요야 아, 저건 가포도? 아, 버섯인데요? 버섯, 트러플 버섯이에요? 네. 송로버섯이에요? 회장님, 얘들 뭔지 모른다, 가져 가자! 가자, 안녕! 야, 이건 몰라? 이게 뭐예요? 아, 이게 그 귀한 송이버섯 아니요? 송이버섯이에요? 송이버섯 이게? 이게 계절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니들이 운이 좋다, 운이 좋아. <웃음> 이 송이버섯은 아, 딱 10월 먹겠다. 이때만 먹는 거예요. 와, 진짜. 아, 진짜요? 진짜 그래요? 이거 저희가 바, <웃음> 봐야 되는? 아덮버섯이야 독버섯. 향 한번. 어, 저도 향 맡아봐도 돼요? 되게 달달한 냄새나요. 이게 치즈면 향이 더 나. 아 좋다. 어, 뭔가 딱딱 맡아도 비싼 비싼 냄새나. 어, 어, 명품의 비싸. 향이 느껴져다 어, 돈 냄새 난다. <웃음> 많이 이거는 이제 귀해 가지고 살짝 물에 씻어야겠죠? 살짝 깊숙이 와야지. 응. 네. 알았어요, 보래. 알았어요. 야. 와우, 감사합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연필 깎듯이 툭툭 깎아내야 되는 거야. 이게 뚝 자르면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해야 아, 네. 그래도 애들 돌 씹을까봐 그냥. 아, 이 정도면 크리스피하지? 이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장님, 믿습니다 <웃음> 이 정도면 크리스피하지, 뭐 와, 저거 따르면 그안 해. 그럼 와, 진짜 맛있겠다 갑니다! 우와, 우와. 뭐야 우와. 크리스피, 크리스피 와, 대박이다 아, 나 어떡해, 나 너무 먹고 싶다, 빨리 아 지금 두 눈을 못 뜨는 게 너무 짜증나. 지금 끝에도 끝에도 바삭하게 해주시려고 그럼. 와 디테일. 와와 와, 설마 저꼭와와와 와, 저렇게 와와와와 와, 와, 와. 항상 이런 퀄리티였어요? 나몇개 보고 왔는데. 그러니까. 와. 와 진짜 잘 넣었다. 와 이제 옮기신다 옮기신다. 봐봐. 와 와. 야 대박이다. 영롱하다. 뭔가 꾹 누르면 이음이 나올 것같잖아요 근데 약간 겉파속촉. 겉파속촉일 것 같아, 정 어. 어, 뭐야, 어. 와. 얇게 두껍게. 두껍게. 두껍게요. 어, 두껍게요. 좀 두껍게? 우와. 와, 안 쓰러져, 야. 안 쓰러져. 와, 안 쓰러져. 우와. 야, 야안 쓰러져. 이 정도면 다 익었다. 파롱파롱한 아, 것 봐, 저거. 와. 와, 진짜 장난 없다, 이거. 와, 겉은 진짜 바삭하고 속이 와. 부드러운 것 봐. 와 바로 먹어도 되는 한 점씩 먹어봐 빨리 그러면 어 나도 하나만 야 태연아 태연아 그냥 먹어도 돼요? 어 먹어도 돼한 점씩 와잘 아,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와. 와 어떻게 이러지? 카 갖다, 갖다 줄줄요잠깐만저 응. 좋아요. 네, 그쪽으로 갈게요. 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응. 감사합니다죄사합니다감사합니다죄송합다죄죽인다 응. 송이와 왔어요. 우와, 뭐야. 우와. 1인 1송이 갈게요. 감사합니다. 어 아, 여기고요. 감사합니다. 네, 1인 1송이 갈게요. 이건 어떻게 먹는 거야, 근데? 감사합니다. 자, 이거 먹는 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찢으면 쭉쭉 찢어져요. 와. 와 뭐야. 이렇게 찢으면 쭉쭉 찢어져요. 우 뭐야. 찢어지죠. 쭉쭉 이렇게 찢어서 그냥 먹어요. 이렇게. 야, 향이 죽인다. 맛있다. 진짜 맛다 이거 너무 크게크나 아, 너무 음. 좋아요, 음? 음? 음. 맛있다. 야. 자, 여기 한개름에탁 찍어서 그냥 먹어봐. 그냥 탁 찍어서 그냥 하나 먹으면 되는 거야. 와, 음. 태양이 어, 여기 먹으라. 버섯 생으로 처음 먹어보는데 이렇게 맛있는 걸 처음 봤어요. <목소리> 앞으로 먹을 때마다 <목소리> 우리 기억해야 돼요. 네, 아, 네. 네, 처음 먹어보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버섯이. 그냥 향이 너무 좋다. <목소리> 아케이 밥스타. <게임 목소리> 아, 아, 아, 아, 구독, 아, 좋아요. <목소리> 어이, 자네 알려주게. 우리 친구들한테 싸먹는 거. 나 모르는디요? <목소리> <목소리> 알려줄게. 네. 일단 삼자 잘 고진 삼겹살에 네. 송이를 네. 살짝 찍어줘봐. 저기요. 다들. 이 응. 응, 그렇지. 이렇게 얇게요 네. 된장 좋으면 된장 기름장 좋으면 기름장에 찍어 네. 브라보 와 <웃음> 원샷. 야+ <웃음> 응. 와 야+ 야+ 야+ 와 야+ 야+ 야+ 야+ 야+ 이거만 바꿔주세 음. 예스! 아, 음. 어, 맛있어. 음. 자, 한번 이제 또 새로운 쇼로 가볼까요? 새로운 쇼로 가볼까요? 아, 김치! 맛있어! 신김치! 와, 신김치! 소리 질러! 뭔가 하자했어 그렇지 어. 예아 아, 김치 필수예생김치와나 아, 아, 아. 아. 김치 추천아하는데 태연이 어딨냐 여기 있습니다 태연이를 위해서 깍두기를 준비했어 저기요. 태연이 죽먹이 깍두기 아니니 아니, 아니, 감사합니다 네, 깍두기랑 같이 아, 먹어야지 참. 이쪽도 깍두기 먹자리 어, 그럼 깍두기, 아이고. 깍두기. 아이고. 아니, 여기 진짜 제대로다. 한번또 뒤집어 쳐야 돼, 가자. 와, 김치가. 와, 대박이다. 와우, 진짜 제대로다. 와, 스킬이. 와, 신난다. 아, 쌀수 있게 이렇게 세로로 왔네. 이거요. 갔는가? 오, 갔어. 어. 나도 김치. 와, 저끝 공간이 진짜 야. 좋아해요. 응. 저 여기 진짜 좋아요 그렇지, 거기 먹어. 어. 자, 어떡 하느냐. 김치 하나를 길게 잡는다. 네. 싼다? 싼다? 아 넣는다. 와, 와 대박. 와와 너무 맛있게 드신다. 진짜 김치랑 먹어야죠 자, 김치를 잡는다? 야, 얇은 거먹어게 아. 哇 oh. Ah! Oh. 이러냐 아이, 김치가 미쳤다, 와 이제는 우리 한국 부추랑 먹어야 피가 맑아져 오... 피가 맑아져 와, 아니 오겹살만 준비해 주신 게 아니고 계속 나와 진작 줘야지 아부추 부추? 와, 나 진짜 좋아하는데 부추? 와 진짜 좋아하는데 부추? 이게 짱인데 부추? 부추? 부추? 부추 사서 먹어봐 기가 막히다 이제 맛이 진짜 맛있지. 음. 그럼. 이건 먹어야지. <웃음> 맛있어요 <웃음> 아 너무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아 어떻게 날도 좋냐 야 누가 이거 하나 채 먹고 싶다고 하지 않았냐? 왜 이렇게 조용하냐? 나 혼자 얘기했네 와저 그냥 통으로 하나 먹고 싶다 연준아! 어. 이분, 이분이 잘합니다 가자 한번 Oh, yeah. Yeah! yeah. yeah. 와, 더 삐. <웃음> 와, 육즙 뚝뚝 떨어지는 거 봐. 그치? 워시 나왔어. Yeah. 와, 더 삐. 오, 뭐야? 뭐가 또 있어요? 이제 볶음밥 먹어야지. 와, 진짜 밥인가 봐. 와, 밥인가 봐. 와, 여기 대박이다. 안에 <웃음> 비켜지게. 합니다. 양. 아 진짜 엄청 많. 와 양이 무슨? 조금만 할게, 조금만. 이밥 이게 이 뭐요? <웃음> 고기랑 김치 양이랑 밥 양밥. <웃음> 고기가 더 많네. 아. <웃음> 와. 다사 뿌려! 와, 와 와. 깻잎도 있어요. 예. 네, 와. 와. 이거요, 볶음밥. 어 여기 최고인 것 같아, 진짜로. 와. 그러니까. 와. 와. 와기다 대박이다. 야, 너무 맛있어 보인다, 볶음밥. 와. 와 진짜 맛있겠다. 아 진짜, 진짜 대박. 저게 메인이었어. 아근 저거 진짜 너무 맛있겠다. 자 줄을 서시오. 좀더 눌러주세요. 크리스피. 아, <웃음> 크리스피. 저는 밑에 붙어 있는 거 좋아해요. 하여튼 이 팀은 크리스피를 좋아해가지고. 자 오세요. 저 연준이요. 오오 와와와 대박. 와 <웃음> <웃음> 와 잠깐만, 잠깐만요 야 성이 올려준다 성이 올려준다 아 저도요 저도 크리스피 크리스피로 크리스피 크리스피 네와 여기 진짜 대박 와잘 먹겠습니다. 그리스피. 그리스피. 그리스피. <웃음> 와 맛있어 응. 와, 설레 야 맞아, 맞아. 오. <웃음> 감사합니다 우리 태연이전 Xs로 Xs 감사합니다 밥보다 고기가 더 많아 와, 다 진짜 맛있다. 나도 우리 한술 떠보자. 음! 아니 어떻게 그렇 맞아요? 회장님 네. 절대 CG까지 봐요자 그러면 은 우리가 이제 목네임을 지어야 돼요 음 약간 저희 느낌으로 <웃음> 지을까요? 엄청 길게? 어, <웃음> 너무 좋다 일단 <웃음> <난> 크리스피통 <웃음> 오겹살이 일단 길어 연결로 하죠 연결 반성, 반성, 오케이. 단어로요? 단어로 이제 한, 하나씩 해서 연결하는 거지. 하죠. 오케이 세상 도긴거 좋아하니까 자 시작! 스타트! 지금 몇시몇 분인가요? 2시 42분이래요 42분. 2시 42분에 거기까지? 네 2시 네. 42분에 하늘 아래에서 하늘, 하늘 아래에서 봄규 바라본 아, 바라본 하늘 아래서 에 바라본 조기조기 타고 먹음직스러운 가슴. 와 길다 길다 자 아, 이제 수빈이 거의 다 왔어요 크리스 양겹살 예몇 글자예요 이거?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Yeah. 잘 있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회장님 전무님 사랑해요 I love you